이 풍선껌 스킷이 드탱했다 기키 기키 오 비키! <웃음> 야! 비켜! 어? 박세인이네? 비켜 나 그네 타게! 오 비키 비키라고! 오 라임 좋은데! 오 비키 비키! 야! 왜 비켜야 되냐? 옆에 있는 그네 비었는데! 옆에 거 따면 되잖아! 옆에 거 비었는데! <웃음> 니네 옆에서 그네 타기 싫어서 비키라고 응. 싫으면 안 타면 되지 내가 먼저 타고 있었는데? 응. 응. 어? 저건? 풍선껌 부는 우리 새로 샀냐? 아니? 이거 피아노 학원에서 말랑이 거래해서 바꾼 건데? 아씨, 나도 저거 갖고 싶었는데 짜증나... 어? 조개말랑이? 우와! 진주 나온다! 어. 나 어제 아빠랑 말랑이 쇼핑에서 신상 말랑이 잔뜩 있는데. 이제 예전에 쓰던 말랑이들 처분하려고. 말랑이 거래할래? 그래. 얼마나 좋은 게 많았지. 한번 가져와봐. 내일 우리 집 와서 거래하든지. 그래. 내일 갈게. 저번에 사기친 복수를 해주지. <웃음>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나는 피아노 갈 시간이라. 는 집에 갔겠지? 애플워치 안에 들어있냐고? 아니지. 페이크라고 페이크. 저번에 최신 아이폰으로 날 속였겠다. 이번엔 제대로 사이다 복수를 해줄지. 응? 어 박세인.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거지?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이게 뭐야? 말랑이 거래판? 어, 입체 말랑이 거래판. 유튜브 보고 만든 거야. 이걸 만든 거라고? 뭐라고 치면 나오는데? 유튜브에 입체 말랑이 거래판이라고 치면 나와. 그래? 이런 거는? 붙이는 거는? 아 이런거? 이런거는 내가 도안 올려놨어 컬러 프린트해서 꾸미면 돼 음... 자! 내 첫번째 신상 말랑이는 이거요 포토송이 말랑이 아, 뭐... <웃음> 뭐? 평범하네 평범? 야 이거 누르잖아? 파란색으로 바뀌어 원래 네 눈에 이거 보라색으로 보이지? 근데 누르면 파란색이지 뿅뿅뿅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 이야. 제임스 보이지 <웃음> 포도송이. 이거처럼 영롱한 포도송이가 없다니까. 나도 비슷한 거 있지. 개구리알 포도송이 말랑이. 개구리알 포도송이 말랑이? 오, 개구리알이 개구리 이렇게 나오는데. 파스텔톤 여러 가지 색깔의 개구리알. 너무 예쁘지 않아? 오, 파스텔 예쁘다. 사실 이 말랑이 요요끈이 끊어져서 손으로 묶은 건데 저 멍청이는 고장 난 것도 모르고 거래하겠지? 나 승인! 승인! 그래! 나도 승인 승인! 오, 우와 대박이다! <웃음> 우와 오 개구리 아니다! 이거 요요도 되나봐 오오아 맞다 그거도 요요도 돼 해봐 이 줄? 어 재밌네 아 어. 어, 우와 불빛난다 불빛 우와 뭐야 불빛이나? 우와 불빛나 불빛, 불빛. 아씨 뭐야 불빛이나? 나 몰랐는데 엄청나잖아. 오, 너 이거 몰랐냐? 탁 치니까 불빛 나던데? 이렇게 탁 치고 나서 불빛 나잖아. 가갖고 놀다가 오 이렇게 누르면와깨구리알 말랑이 불빛 난다. 투명해서 더신기해뽁뽁뽁뽁 불빛 불빛 불빛 재밌어 보이잖아. 열 받아. 다음 거래는 망가진 거 주고 새거 받아 와야겠다. <웃음> 다음은 뭐하지? <웃음> 음, 난 이거 <웃음> 공룡알. 퀴시? 어, 이거 봐봐. 이거 누르면 이렇게 입에서 알이 나와 귀엽지? 오, 이 글리터 오 신비로워. 키키 키키 키키 좋네. 그럼 나는 이거. 오, 카비 스피노 좋다. <웃음> 이거 잘 빠지지도 않고 불량이라도 망가졌으니까 너 가져라. 오비키. <웃음> 오 그래? 승인. <승민>. 누가? 어? <웃음> 이걸 안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 추가! 아 그럼... 이건 어때? 이거 야광에 이 열쇠고 있인데 야광이야 밤에 빛나어허 야광? 야 그리고 이거 되게 잘돼 어? 어? 어? 진짜 잘 된다? 뽁뽁 어때? 좋지? 승인?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 아직도 <웃음> 어제 갖고 놀던 풍선부는 오리. 그거네. 풍선부는 오리? 아, 그건 갖고 논지 얼마 안 됐는데. 싫어? <웃음> 그럼 취소하지 뭐. 취소, 거래 그래, 취소라고. 짜자잔, 잠깐. 그, 그래. 그러자. 풍선부는 오리. 딱 여기까지다. 안녕. 음. 이, 이 마지막으로 많이 불어놔야지. 하이. 아, 그래 승인하지 뭐 승인. <웃음> 나도 승인. 승인 승인 <웃음> 풍선 건부는 우리 <오리>. 갖고 싶었는데. <웃음> 보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건가? 망가진 줄 알았는데 왜 떼져? 오 이거 이렇게 떼는 거구나 오, 이렇게 너 그거 어떻게 떼어? 어떻게 떼긴 그냥 떼지던데? 이거 떼지는 거 몰랐어? 내가 했을 땐안 됐는데 불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 짜잔 되지? 오 이거 팝이 느낌도 좋다 시원하게 되네 불량품 처리 좋은 것만 줬잖아 <웃음> 이렇게 맞추고 <웃음> 재밌다 <웃음> 재밌다 <웃음> 개구리 할 손님들 자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음. 네자 그리고 안전벨트를 꼭 확실하게 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자 다들 앉으셨죠 자 그럼 이제 놀이공원 출발합니다 파빈스피너 놀이공원 준비 준비하시고 호소. 아! 어, 약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준비하시고 3, 2, 1 이야! 아, 탁치겨 나가셨네요 그러니까 안줌을 때좀 똑바로, 그러니까 똑바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줌을 때 똑바로 하시라고 했잖아요 기키키 이요 밀키 이거 진짜 재밌다 오리오노면 같이 해야지 재밌게 잘 놀고 있잖아 괜찮아 이제 다 뺏어 올 거니까 저번에 사기친 거 복수다 자 애플워치 너 애플워치 갖고 싶어 했잖아 오 애플워치다 오 맞아 나 애플워치 갖고 싶어 선지사가 워치 하하난 <웃음> 애플워치 하나 있으니까 삼촌이 하나 더 사주더라 너 가지라고 오 애플워치 진짜?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갖고 있는 거다 내놔야 될 거다. <웃음> 아, 나도 이번에 뭐 응모했더니 상품 받은 게 있어서. 아이패드? 어, 나 아이패드 갖고 있잖아. 근데 아이패드가 당첨됐지 뭐야? 다른 걸로 경품 바꾼다 그러니까 못 바꾼다 그러네? 그래서 하는 없이... 나 애플워치 갖고 싶으니까 이거 하자. 거짓말 그럼 뜯어본다? 거짓말 아닌데? 그래 의심되면 서로 뜯어보자 무슨 소리? 거래하고 뜯어봐야지 아하 그래 그럼 그러자 그럼 사기일 것 같은데 사기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기 치는 건 절대 모르겠지? 승인! 승인! 승인! 야! 나 지금 가야되니까 너나 가면 열어봐 지금 간다고? 그래 잘가라 나 가면 꼭 열어봐라 <웃음> 너도 나가면 열어봐라 키키키키 오비키 뭘 넣어놨길래 그래? 오 애플워치 역시 안 번도 고 뭐? 바보? 메롱? 아 이게 뭐야! 박진! 지금쯤 열어봤겠지? 히키히키귀여 미키! 집에서 열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네! 이거 완전 랜덤 말랑이 거래 뺨치잖아!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이상한 거 들어있기만 해봐라! 뭐가 들었을지? 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 안에 뭐야? 어? 뭐야 이거? 에? 똥 메롱말랑이잖아? 똥 메롱말랑이를 넣어나? 에이, 이번에도 당했다 오비키 가만두지 않을거야 아!